아니, <웃음> 미로 가습기. 아, 공청터기 어? 어, 그러네, 이거네. 땅콩아, 아,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테리 너무한 거 아니야? 엄마, 이거. 어, 아니. <웃음> 이거 엄청 커가지고 밤새도록 할수 있겠다. 조립 완료 여기, 여기. 어머! 우와. 우와. 엄마 나 이거 원했는데 이새이랑 똑같은 거 원했는데 잠깐만 떠볼게 엄마 이거들이 다 보인다 응이 음, 전원 켜니까 이게 다 오네 네 시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이건? 잠금 정체로 돼있어 완전 촉촉해 음. 시원해 음. 우와! 뭐야, 가까이 가봤더니 음. 완전 우와, 향기가 아, 나한테 가지라 야, 뭐. 우와 반영도 바꿀 수 있네 너무나 3단계로 게볼게 음. 알라딘 나오겠다 알라딘 램프 아니야 이거? 알라딘 나온다 알라딘 엄마 어? 문질러볼게요 문질러면 나오겠다 응. 이거 빼? <목소리> 그럼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? <웃음> 아, 피... 아 안개다 <웃음> 안 되지롱 안돼지롱안돼지롱 우리 이제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 놔 엄마 그만해 이제 고작냐 고작냐 고작냐 알라콩 나왔다 알콩 알라쿵! 소환을 들어줘! 엄마 완전 뭐라고너 어. 뭔가 방법을 알아내려고 하지? 어 움직여 진짜 음, 같이 누는거 돼? 모자 났나봐 <웃음>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줘 어 보여주고 있어 와 진짜 크게 어그야 발에를 빼나 너무 지, 진짜 시원해 아야 그걸 빵빵 땅땅땅땅 빵빵뭐 누가 키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<웃음> <웃음> 마술 아니야? 이거? 밝아서 수면동으로도 좋다 가스킨 끄고 불만 오! 이렇게도 되는구나 맞아! 오! 된다 우와! 우와. 아 내가 백이된거 그거 어딨어? 네, 엄마! 우와! 우와! <웃음> 엄마 어. 아 이거. 예! 우와! 어. 예, 엄마 청전카지 아예. 얘어머 한강길아, 나한테 맞던. 응.